가족.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미의 가족의 아들 다미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제목 그대로 일본 불매운동 보다 한발 더 앞서서 할수 있는 어, 뭔가 그런 것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어, 우선은 어,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3.1운동과 관련된 진, 정말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다미네 가족 유튜브도 어 그런 3.1운동 관련된 행사에 참여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3.1운동에 관한 어떤 행사들 이런 걸좀 참여해 보면 어떨까 어 싶어서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이버 페이지를 폈는데 어 3.1운동 관련 행사를 많이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네이버에 3.1운동 100주년만 검색하고 공식 홈페이지죠. 3.1운동 및임시정부 100주년 어, 위원회인데 여기 보면 6월부터 9월, 12월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이렇게나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100주년 기념 사업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에 행사에 직접 참여를 어 해서 의미를 살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참여기념사업 3밀운동및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어, 3.1운동 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 뿐만 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서 이걸 더 널리 알리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진행했다면 인증신청을 하라고 만든 페이지에요 어, 이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인증서 교부와 100주년 기념사업백서에 국민참여기념사업으로 등재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은 개인 소모임 동호회 기업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가족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었어요 도마 안중근 그의 날짜들 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인증 신청을 했고 사실 신청서를 다운받아보면은 다운 미리 받았었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도 이렇게 뭐 주소 명칭 연락처 뭐 저희는 다민의 가족이었겠죠 다민의 가족 사업명 저는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도마 안중근 그의 날짜들 이라는 영상이라고 썼고 이제 시행지는 이제 촬영했던지를 다 썼어요 근데 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였고 사업 내용은 이제 도마 안중고 그의 날짜들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3일운동 그뭐 100주년을 더 널리 홍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마랑 촬영을 하면서 이제 뭐 찍었던 사진들, 그 동영상들 이런 거를 같이 붙여 가지고 했고요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서도 작성해서 첨부서류로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신청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기념사업지역 기념사업제목 기념사업내용 아까 사진 그리고 첨부파일 어 넣어서 작성만 하면은 연락이 와요 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어, 어떤 사업을 내가 말이 사업이라고 해서 좀 어려워 보일진 몰라도 되게 간단해요 어, 저는 동영상을 해서 3.1운동을 100주년이라는 걸좀 널리 알렸다면 다른 예시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 대구 서구 둔산 3동 어, 단지네요 3동 방위협의가 조성한 나라사랑 태극기 거리 국민참여 기념사업 인증 획득했대요 음, 보면 분산 3동 자체가 이제 국민참여 인증사업으로 기록이 됐어요. 아마 이 태극기 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고 어 영화관 행사를 진행해서 3.1운동과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해서 인증이 되었고요. 이거 보면은 광주교육연수원에서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회를 열어서 국민찬영기염사업에 선정됐대요 그냥 낭독회를 열고 그거를 이제 다 첨부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첨부파일로 했겠죠 우표박물관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인천재능대학교 한번 더 볼까요 어 여기 또 보면은 어 낭독을 한것 같아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회에서 낭독을 시작으로 답사를 통해서 독립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감대 형성한 시간을 가졌다 이거 자체가 이제 사진 찍고 뭐 낭독하는 거 영상 찍고 해서 어 이제 인증 신청을 한 거겠죠 인증 신청을 한 거는 어한 거는 국민들이 스스로 3.1운동 100주년을 널리 홍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페이지에서 인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누구나 뭐 영상이 됐든 아니면 은 가족들과 낭독회를 열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증신청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되면 은 좋은 거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삼일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뭔가 불매운동도 어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지만 그것보다 더한 발자국 앞서서 우리가 실, 스스로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어떤 물건들을 보내줬는지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인운동 100주년 어, 기념인증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청을 해가지고 어, 도마 안중군 그, 그의 날짜들이란 영상으로 인증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어요 어, 한번 또, 언박싱 해봐야겠죠? 어, 이거 와가지고, 어, 너무 신났어요. 며칠째, 영, 며칠째 그 영상 못 찍고 있다가 드디어 찍게 되는데, 한번 인증 신청하면은 어떤 것들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보면은, 와, 처음부터 달라. 이게 뭐지? 와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독립선언서가 있는 메모지예요어 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되게 어, 되게 예쁘다 어 되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어느낌 있고 독립선언서가 적혀있다고 하니까 좀 느낌이 새롭네요 3일 독립선언서 일단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독립선언서 그리고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인증서, 어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대통령 직소 3일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인증서에요 여러분, 다민의 가족 유튜브 도마 안중근 그의 날짜들 있죠? 위 사업은 3일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리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 완상. 어, 너무,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인증하라 했을 뿐인데 또 있어요. 어,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이건 또 뭐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어, 되게, 포장을 잘해, 놓으셨네 우와! 시계, 시계구나. 3일 운동 대한민국 인식정부수리 100주년 기념 시계예요 레드인 코리아. 어, 시계를 이렇게 주네요. 이거는 뭔지 볼까요? 아,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배지3일 운동 100주년 기념 배지인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배지까지 주네요. 네, 여러분, 담임해가지고 어, 유튜브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딱 1년 됐는데 리얼 예능형 채널을 넘어서 더 다른 채널과 어, 차별화가 되는 그리고 다른 채널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 영상을 찍고 기획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엄마와 또 우리 가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